띠띠띠띠띠띠 네네, 네네, 네네, 이네이수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이네 네네, 이네이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는 네네, 네네, 일네 네네, 네리 네네, 네리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아닌데, 야. Oh. <목소리나> 어 혹시 교환비는? 보세요! 황금 하수인이에요! 내 아리들아, 어리겐 내 피를 허사하고! 그 하수인에 대해 반다르님도 호평을 하신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허사하고! 야! 아니 근데 그, 너무 서운하다 그아 내고했어야지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이건 나중에 하밀하나 <웃음> <웃음> 더? 잠시만. 화멧 기게 흉합체만 사고 흉합체만 독점하자 하나 더는 에바같아 뭐야 흉압취 재고 다 빠졌나봐 <웃음> 와 머무버리고 구화감 가야된다고? 아닌거 같은데 유, 유튜브는 구화감 마간을 원한다고? 진짜? 아 아닌거 같은데 근데 아 필요가 없는데 <웃음> 아니 안톤이 주는 버프도 생각보다 안많아 그래서 죽겠는데 나? 아 근데 이거 자른거 좋다 저거 자른건 좀 괜찮네요 얜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도라이라고 생각하겠지? <웃음> 아 근데 이거 다이아 카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간마간 3개 되면은... 황금 아간마간 3개인데, 그래도. 다이아 카드 있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얘 죽나, 설마? 얘 죽었어! 일단은 기분이 좋으니까 따봉 한번 외쳐주고. 환생뱀. 방울뱀 환생. 다섯 개까지 가는. 울뱀이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앵들이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거는 육발을 볼게요, 그냥. 볼만해요. 뭐야, 버프 줄수 있잖아. 어우, 좌밥이죠. 야, 남은 애도 저거야. 멀록이야 데스윙 몰록이야. 오히려 나한테 영능이 좋아. 들가자 야, 무조건이다, 무조건. 확정이야. <웃음> 다섯 개. 나이스. 같더라 느낌이 여기 치고 밥비 아, 자꾸 이거 찌끄레기가 강해. 귀아고 원래 근데 질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여기 봐가지고어 아니 여기다 여기 박아있는 어민프가 아니 애초에 여기다 못 박아 어아 진짜 그만해라 그만해라 어? 어, 어, 어, 여기 쳤으면 진짜 위험했는데. 어, 방울뱀 쳤으면 개 위험했는데. 어벤져스. 죽어!